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친구작을 통해 전투력 600, 불속성 공격력 300을 챙기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번 친구 작업은 수동으로 직접 하기에는 엄청난 노가다라서 애플레이에 내장된 매크로를 사용할 겁니다 매크로를 키고 나서 대략 2 시간 정도면 완성되는 친구들이고요. 제가 사용하는 애플레어는 녹스 애플레어입니다. 더보기란과 댓글에 녹스 애플레어 주소가 있으니 애플레어를 한번더 사용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어 이번 기회에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 얻게 될 칭호는 수집에 총네 가지에 있는 칭호입니다. 이, 먹을 순 없어. 그 다음에 화단을 망가뜨린. 그 다음에 맛있어 보여. 그 다음에 꽃을 꺾은. 이렇게 네 가지를 얻게 됩니다. 자 우선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아야겠죠? 일단 에스타바니아에 돌아와서 바로 장비 제작이툰바하게 이동을 합니다 자 툰바 기준에서 이제 자리가 두가지가 있거든요 바로 툰바 기준 여기 왼쪽 왼쪽 구석으로 가시면은 화단이 있어요 화단 그 화단이 있죠 여기서 화단만 작업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툰바 기준에서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나무 흔들기와 어, 화단 망치기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할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바로 이 자리죠 자 이쪽에 있으면은 화단만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데 또 여기 가면은 나무 나무 발로 차기가 활성화가 되죠 딱이 가운데 여기 가운데로 오시면은 보시나요? 어? 활성화 뜨는 거자 화단 그 다음에 나무 이 자리에만 있으면은 동시에 두 가지를 할수 있습니다 이거 일일이 리젠될때마다 손으로 누를 수는 없잖아요 어 방금 뭐야 까마귀 모자? 자 이렇게 화단을 뒤집다보면은 어, 이렇게 까마귀 모자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 일단 트레이드 붙어있네요 교환 가능하고요 제가 이런식으로 디스트로이어와 로그 세가지 얻었는데 어, 직업별로 다 나오겠네 자 아무튼 이렇게 활성화시킨거를어 뭐야 또 나왔네? 제비 모자? 이거 뭐지? <웃음> 누르면 나오잖아 자 아무튼간에 칭호를 얻기 위해서는 이 작업을 총 500번씩 눌려줘야 합니다 어, 나무랑 화단 두 가지니까 총 1000번이겠죠 이걸 1000번을 일일이 <웃음> 누를 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애플리어에 내장된 매크로 기능을 사용할 겁니다 자 우선 이, 자리, 이 자리에서 이자리 하는 매크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애플리어를 사용하시다 보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메뉴들이 있어요 이쪽에 확장을 누르게 되면은 추가 메뉴들이 나오는데 마우스 아이콘을 갖다 대면은 오토클릭이라고 이렇게 뜨게 되죠 요걸 눌려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우스키 녹화라는게 생기거든요 요걸 이용해서 내가 이 마우스로 누르는 동작을 녹화시켜 놓고 반복하는 겁니다 자 이미 제가 작업을 한다고 미리 만들어 놨는데 한번 재생을 시켜볼게요 일단 자 지금 나무차기와 화단 흔들기 같이 있는 업적 요걸 재생을 누르게 되면은 자 이렇게 지금 알아서 작업을 하고 있죠 지금 마우스는 여기 있습니다 자, 알아서 지금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한 2시간 정도 그냥 냅두면은 알아서 친구작이 완료되거든요. 정말 간편하죠? 그러면 이 매크로 작업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 위치로 와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마우스키 녹화 여기 녹화 버튼 있죠? 이걸 누르신 뒤에 그냥 하나씩 눌려주면 됩니다. 이때는 누르고 나서 한 3초에서 4초정도 기다려주세요 여기 올라가는 시간 때문에 한 3초에서 4초정도 기다렸다가 눌려주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을 했죠 녹화를 다 했으면은 여기 정지 버튼을 통해서 멈춥니다 그럼 여기 나의 기록에서 한개 떴는데 뭐 여기 이제 편하게 업적용 뭐 매크로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알아보기 편하겠죠 그 다음에 한번 재생은 눌려가지고 타이밍 맞게 동작을 하는지 봐줍니다 보니까 시간에 맞춰서 잘 되고 있군요 그러면은 다시 정지시키고 이렇게 반복을 한번 다섯 번 정도 하신 다음에 어, 아무 이상이 없다 잘 체크가 된다 하시면은 그때 이제 사용하시면 돼요 자 사용하실 때는 재생 버튼만 누르면 되는게 아니고 여기 옵션 들어가셔가지고 중지할 때까지 반복 실행 요걸 켜줍니다 요걸 켜주시게 되면은 이제 이 재생 버튼 누르고 내가 멈출 때까지 이 매크로는 계속 돌아갑니다 총 1000번을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어 엄청나게 긴 시간이죠 요거 켜두시고 뭐 컴퓨터로 다른 작업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다른 게임 즐기시거나 뭐 다른 거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동시에 화단과 나무를 할수 있는 자리가 있고요 자 다시 툰바 자리에 돌아온 다음에 아까 화단이 있는 왼쪽이라 했죠 제가 여기서 이제 어 나무 흔들기는 뭐 예전에 작업을 다 했거나 혹은 저기 두개 나오는 자리에서 나무 흔들기만 먼저 완료가 될 수도 있거든요 두개 겹쳐 가지고 혹은 중간에 누가 유저가 와서 화단 제거 건들면은 체크가 안되기 때문에 나무만 체크가 될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중간중간 자꾸 누가 방해하는 식으로 와가지고 화단을 건드니까 제가 이제 화단 체크가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무만 저처럼 먼저 될 경우 굳이 저기 두개 같이 되는 자리 갈 필요 없잖아요 그럴 경우는 여기 와서 화단만 체크하면 를 됩니다 화단이 이렇게 두개가 있기 때문에 매크로 사용시 동시에 두개 체크 가능하거든요. 여기서 할 때는 최대한 이벽 쪽으로 이벽 쪽에 오셔서 작업을 해주시면 캐릭터가 이렇게 밖으로 나갈 일이 없습니다. 자, 벽 쪽으로 최대한 붙인 다음에 여기 돋보기 모양 나올 때까지 내려오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매크로를 녹화해줍니다. 자, 방법은 똑같죠? 매크로 녹화 버튼 키고 자, 여기서 녹화를 누르시고 자, 이렇게 지금 화면 움직이면 안되고요. 이건 다시 해야겠죠 자, 다시 녹화를 키고 먼저 돋보기를 눌려줍니다 그럼 체크한 다음에 한 1초 2초 기다려준 다음에 위로 갑니다 그 다음에 한 1초 정도 쉰 다음에 또 버튼 눌려주고 1초 2초 쉬고 내려와서 또 눌려줍니다 자 이렇게 한 사이클을 딱 저장하는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옵션 중지할 때까지 반복 이걸 저장해두고 한번 실행을 해봅니다 이때는 내가 밑에서부터 스타트했기 때문에 당연히 밑에 놔두고 시작을 해야겠죠 자 이렇게 시작했을 때 한번 3회에서 4회정도 반복을 해봅니다 반복했을 때뭐 아무 문제가 없다 싶으면 은 그냥 이렇게 계속 켜주시면 되겠고요자 1회차 끝나게 됐죠 아 지금 리젠이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움직입니다 처음은 좀 픽셀이가 났는데 그 다음 거는 아마 될것 같죠 이렇게 한사이클 끝났고요 이런 식으로 본인이 눌려가지고 조금 더 빠르게 될것 같다 싶으면은 간격을 좀더 짧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매크로 작업을 해주시면은 칭후에서 얻을 수 있는 이 고급 등급 먹을 순 없어 그다음에 화단을 망가뜨린 일반 등급에 맛있써 보여 꽃을 꺾은 이렇게 4가지를 네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어, 전부 다 불속성 공격력으로 올려주기 때문에 우리 나무 속성인 필드보스들 필드보스 사냥할 때 어, 추가 공격력을 받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되겠죠 자 해당 칭호작을 다 끝내게 되면 은 여기 수집 업적에 어, 흔들흔들하고 뒤적뒤적을 10단계까지 완료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뒤적뒤적도 10단계 이렇게 매크로를 통해서 간단하게 획득할 수 있는 칭호들 이제 계속 업로드할 예정이니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